이이 yeah. yeah. 퇴근을 했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미친듯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. 오늘 미팅도 두 개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질들이 있는데 1차 미팅은 한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요청 리스트 만들고 또 그러면서 데이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갔더라고요. 저 일단 퇴근을 했는데 제가 한 7시 반? 40분쯤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근데 그게 저희 집에서 거리가 조금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노트북만 놓고 가방 다시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홍토깨나 뿌리자이라 하나 쓰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그 양지부위, 뱃살 음. 쪽에 부위를 쓰더라고요. 음. 거기 엄청 색깔 좋죠? 대박. 제르리님 하트 시그널 같은 데 나가시면은. <웃음> 오늘 두께는 한 3cm 정도로 양상추에 그그 그 프루테도라고 햇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예요. 이게 되게 스파이스하고 사실 토마토 향도 나오더라고요. 5분만 썼어요. 팬이랑. <웃음> 아, 어... 수비드 같은 거안 씁니다. 어, 진짜 대박이다. 뮤슐랭에서는 그라데이션 생기면 걸 되게 싫어한대요. 음. 가운데 색깔이 다 똑같이 나오는걸 네. 되게 좋아한다 아 해가지고 아전 개인적으로 치크가 좀더 좋아요. 그 다음에 가니쉬는 저 토마토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미국 오일 1리터에 쫙 음. 녹여낸 거예요. 한 2시간 정도. 그렇게 해서 올리고 좋은 저녁 약속에 왔어요. 오늘은 고기를 먹을 예정입니다. 고기는 술을 따로 안 팔아가지고 오늘 만나시는 분이 술을 사오시겠다고 하셨어요. 지금 먹을 거 그리고 세제. 사실, 비마트 시킨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. 제가 빨래를 너무 돌리고 싶은데, 세제를 다쓴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끓기나 이런 거 시키면은 그래도 기다려야 되니까, 그냥 바로 받을수 있는 비마트로 탁 했고, 그리고, 이거는 미미네 동물 떡볶이. 아니 이게 3 인분이나 된단 말이야? 얼마나? 그나고 곰의 크리스피 핫데그. 이거는 발뮤다에 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주방 세제.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. 음... 올 만에 저희 칼에 보여드릴게요. 저는 환승윤에 보면서 이거를 먹고 방먹 씌우려고. 괜찮아 그래. 보여서. 진짜 괜찮은가 보다. 음, 정리가 덜 됐는데 억지로, 억지로 막 토끼듯이 할. 미팅을 간단히 먹고 미팅을 가려고 합니다. 만나려고 하는 회사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, 거기 가서 시간 맞으면은 거기 대표님도 잠깐 뵙고 오려고요. 여러분 저는 약수 갔다가 합정에서 5시 미팅하고 지금 6시 반에 신촌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신촌에 왔어요. 집 도착했어요. 지금 퇴근하고 오니까 8시 반이고 제가 쉬고 싶은데 골프 라운딩이 주말에 있는데 간단하게 뭔가를 먹고 연습장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음, 두 입을 먹었는데 뭐가 없는데? 요즘 제 스스로 약간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편이거든요?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자는데도 왜 자꾸 피곤한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.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골프도 가고 이랬었는데 아... 어떻게... 불과 몇달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됐나? 생기고. 아, 갔다 와서 치워야지. 나가면서 이 분리수거도 버려줄게요. 하나 보고 있어요. y e so b e u